제가 어떤 병원에서 성형을 한 뒤로 그 병원이 정말 환자가 정말 미친 듯이 입증을 했거든요 진짜 거기 가면 내 팬미팅이야 진짜 거기 가면 내 팬밖에 없어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내, 저 팬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성형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좀 이제 정면이 약간 좀 넙대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기 광대랑 여기 핏을 절고를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또 여기 삐운살들 여기도 이제 흡입으로 조여주고 약간 탱탱한 느낌으로 청순하게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또 내일 수술인데 많이 긴장이 되네요. 진짜 마지막 성형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서우입니다. 벌써 얼굴 지방 흡입이랑 그리고 여기 광대 면면 육각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. 이제 큰 붓기도 다 빠지고 화장도 할수 있는 상태가 돼서 네. 한달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앞터 이디사부터 광대까지 이렇게.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두달 차에 다시 만나요. 안녕!